오늘은 2021년 시축년, 음력으로 어, 5월 4일 임진희입니다. 여기는, 대전 식장산, 식장산이고, 식장 뒤편에 구절사라는 절입니다. 구절사. 구절사 절에 지금 사신각에 이 천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를 올리고 인사를 올리고, 오늘은 잠시 여기서 좀 떠들다가, 아, 영상이나 올려볼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저기 사진 할아버지. 예? 여긴, 여 이제 할아버지 계신데, 원래 할머니도 계세요. 사진 할머니. 자, 이 아래 보이시죠? 저 아래가 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쭈르르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로 와서, 저 파란 천이 있는 데가, 저 작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장마 져 가지고 떠내려 간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갔다 시운 데고 요 밑에 요산신이 밑에가 여기 요사체 요사체고 요 밑에 여기 나가면 떨어져 죽어요 <웃음> 떨어져 죽어 저기 대웅전 지붕 있는 데가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절벽 절벽에 절벽이 세워져 가지고 아 풍광이 이렇습니다 예. 이쪽이 출입문 출입문 쪽이고 저쪽 저 아래가 다그 옥천이에요 옥천 아 이게 식장산이 대전인과 옥천 충북옥천과 같이 이렇게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요 구절사가 그 지명상으로는 옥천으로 들어가요 옥천 옥천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곳곳에 사람들이 갔다가 요런 걸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천이 들건 지팡이, 천을 신발, 여기 이로 올라왔어, 이로, 요걸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안에 천을 이렇게 배낭을 실고 온 거고, 천을 배낭, 수건, 땀에서 땀땀 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절벽, 아, 절벽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위 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신각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완전 흐름했었는데 위험하다고 헐어내고, 이게 새로 진 거예요, 새로. 이 천일이 애기 때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무작위 오래된, 아, 그런 것입니다. <웃음> 어, 이 동영상은 방향 전환이 안 되나봐요. 응? 방향 전환이 큰. <웃음>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떠들게요. 어, 이 식장사는 식장사는 어, 여기가 옛날 그 신라 백제 치열하게 싸움을 하던 그런 동네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고 어, 일천일이 금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어제 늦어도 없이 이 식장사는 실령님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보이시? <웃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왔다 가라 그 바람에 그 바람에 어떻게 오라는디 그래서 그냥 불에 낄게 쫓아와서 이래가지고 그 인사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어이 산시 아까 그 올라오면서도 이런저런 얘기 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신과 신명의 차이는 아니냐, 뭐냐, 뭐 이렇게 부르는 양이 있던데 이 산신은 있잖아요. 산신은 우리 그 전통 그 신화에서도 무지하게 오래된 신이에요. 신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대별왕, 수별왕 이런 우리 한국 신화에 나올 때 우리나라 그예그이 백성들 우리나라가 니죠 그러니까 그 지구에 그 미개한 그 인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화하고 해가지고 풍배구사 막 이렇게 쭈르륵 리고서 와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지구를 탁 이제 하늘에서 왔어 왔는데 터세를 부리는 거야 누가 산신이 산신이 터세를 부려가지고. 그 지구여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그 천기에서 내려온 신도 개고생을 해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산신을 살살살 부슬러 왜냐면, 그 양반들은 천신이고, 이, 이 땅, 지구나, 인간세계 있는 산신. 그러니까 지신이란 말이에요, 지신. 지신인데 지신은 산신, 용신 쭈르르 있는 거지. 그렇게 있는 건데, 이 산신들이 다 테크를 걸고 터세를 부리니, 어떡해요. 살살 달게 가지고,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이래 이래 하니 잘 살게 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살살 계서 구슬러 가지고 통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우리 무속신앙이나 민속신앙에서 이 산신, 산신이 그냥 어느 날에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유래가 유서가 깊어요. 아시죠? 응? 아, 오다가, <웃음> 그 외국인들 노부부 둘이 과 어? 젊은 부부 둘젊젊 딱에도 한4 0은 넘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이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서 만났는데 근데 어, 가슴 붙든 말이지 이게 산신 이 산신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까 생각이 들은 거예요 산신 여러분 산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전일이 이게 머리 쓴게 뭐냐면은 산신 마운틴인가. <웃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게 천일이. 마운틴가. 그러면 칠성. 이집 옆에 칠성신 있거든. 그러니까 칠성신. 칠성각.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 줄게. 어떻게 설명해. 천일이 설명한 것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세븐틴. 세븐스타각. <웃음> 그 대박이었어요. 대박. <웃음> 자, 오늘은, 그, 이게, 이, 대전 대전의 주상 그 식장산 어, 여기 식장산에 계신 실령님 어, 할머니께서 오시라고 해서 야 왔다 아니 오라 해서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좀 인사하고 잠시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풍경이 사진으로막 이렇게 보여주면잘 보를 것 같아서 이 풍경 주변 풍경도 이렇게 보여줄 겸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쫑알쫑알 좀 잠깐 떠들어본 거예요 이제 아직도 아직도 땀이 땀이 아직도 조절나요. 응? 뭐, 이게 뭐, 땀이, 땀이 조절나. 땀이 아직도 안 쉬고. 저, <웃음> 뒤질나게 깽긴거리고 올라와서 그런가 봐. 진짜. 다시 한번 풍경 보여드릴까요? 진짜 풍경이 쥐숙해요. 저밑서 보면. 응? 응. 자, 여기까지만 떠들게요, 이 응. 자, 이어서 떠들게요. 요 아래, 에 이게, 여기 대웅전. 이 요사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와서 저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틀어서 틀어서 이렇게. 요 요거 요, 요 머리 숙이야디야요바위에있죠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실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꼭대기 한번 볼까요? 바위 밑에. 우와. 이렇게. 어? 그래서 저 아래 저기 옥천. 저기 터널 그 가운데 터널 보이죠? 저기 아마 KTX KTX 터널일 거예요. 저게 식장산 밑으로 그 터널이 지나갈 거예요.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이렇게. 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이오시오시오시 어, 시오시오시오메오메오시오이구 어이구 어이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이구시오시오시오 음, 무서워서 나 볼까? 그래서 여기서 네. 해러면아 이거 빨리 줄릴게요이이아이고 보이죠? 빨 음. 이렇게 이리 아이씨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 기둥 기둥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보이죠? 어, 어메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웃음> 그래서, 우리 사진 할아버지, 또,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다쓰러가지고 완전 초가집이었다니까 완전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싹 헐어내고, 다시 휴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응? 다시 세웠어. 한동안, 돈이 부족해서인가, 이걸 못했어요. 못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주자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우 어우, 어우, 어에 어, 어, 계단 어우, 죠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여기까지 우 어우, 어